예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 이걸 이제 창을 튼다고 하면은 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라봐야겠죠. 이렇게. 가평에 준비를 하고 있는 캐모네스테이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그 가평부지에 놓을 어 이동식 주택이랑 농막을 좀 보러 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박람회 갔다가 저도 처음 보는 모델을 봤어요 여기가 양주에 위치한 여기 한성모듈러라는 업체고요 저도 처음 본 업체인데 원래 모듈러 주택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로 지금 모델들이 있어요. 저 끝에가 이제 다락이 있고 이 가운데 모델만 이제 단층형인데 제가 박람회 때 봤던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이 한성 모듈로의 신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 외부 보시면 이 텐마루가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방화목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반칼라의 천연목으로 해서 이제 변형이나 그런 게 거의 없는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 이런 이제 외부 텐마로 수납장도 있고 야외에서 이제 옥에 콘센트도 되어 있어서 음. 그 외장재 같은 경우에가 이게 고척돔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내후성 강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형이나 변질도 없고. 뭐 우리처럼 야외에서 써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뭐 25년을 써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변기랑 수전이 그리고 샤워부스가 이렇게 어 따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2구랑 어, 싱크도 상당히 넓거든요. 상부장도 다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싱크도 지금 이제 우드톤으로 맞춰서 다시 주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부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상단에 이제 박공 형태로 천장이 이제 상단, 상단이 높게 되어 있고. 4미터가 더 높고 이렇게 자작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계획은 두 개를 붙여서 한쪽 면은 다틀거예요 창으로 정면이 보이는 이제 그 마운틴 뷰가 보이는 쪽은 여기를 다어 창문으로 틀 거고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요 공간이 또 아이들이나 커플들이 오셨을 때 어 분위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다락 이랑 은 다르게 붙박이장 이랑 그리고 요 야외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도 어 상당히 어 사진 찍거나 했을 때 어, 분위기가 좋고 독서 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개방감도 좋고 저 앞쪽을 이제 창을 튼다고 하면 은 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저희가 여기를 제작을 하게 되면 내일 여기를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IoT 시스템을 적용해서 을 이제 어플로 손쉽게 작용할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침실이랑 어, 거실 공간을 쓰고 이쪽을 중원으로 쓸 거예요 기역자로 어, 제작을 해서 저쪽은 이제 리빙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쪽은 쉬시는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감성을 입혀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 한성 대표님이랑 콜라보로 어, 저희만의 괜찮은 디자인으로 어, 캐모네스테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장재도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어, 색깔톤도 여러가지 샘플을 보여 주셨거든요 그거를 골라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캐모 가평에 준비를 하고 있는 캐몬네 스테이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요거랑 저 박공 형태를 두 개를 해서 기억자로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 어, 그렇게 해서 작업 과정을. 와, 이쪽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정인데. 야 철제 보세요 이거 와 두께도 이게 뭐 200mm 이상 되고 어, 작업 공정을 보고 나니까 어, 더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라봐야겠죠?